아 뭐야 죽으면 어떡해 하 <웃음> 미친 야 미친놈아 딱 봐도 안되는거잖아 어? 눈치 꽝이야? 포호다하는 사람이 원래 눈치가 좀 좋아야 한다고는 아는데 눈치가 이렇게 꽝이어서야 될거 같니? 안되거든 자 야무지게 뺏어 먹어요 고양이 피해주고 아못 피했네 아, 일단 아득각이라 느긋하게 갈게요 책만 먹고 가도 이득이라 굿나 잡아 굿아 근데 이득인가 모르겠네 이거. <웃음> 주변에 판자 일도 없음 개사 등등. 지하 과목도 아, 개구멍도 없어. 아, 네 답이 없어. 아, 네 <웃음> 답이 없어. 그 네, 무슨 부도킹아? 이거 나다, 나다, 나다. 나, 다 나, 다 나, 다나 용병 거쳐서 나한테 온다. 이거 어, 100지 아 싫어. 봐선판자 미친듯이 할 거니까 딱대 그냥 우리 리퍼 응? 리퍼가 제일 싫어하는 아, 판자 게임 부순수 밖에 없거든. 부숴야지, 부숴야지. 안부수면나 간다. 그치? 어, 그냥 후후후후 10, 9, 8, 7, 6, 5, 4. 아이고, 손절이다. 야. <웃음> 너는 나에게서 빠져 나갈 수 없어. 무제한 어그로니까. 각고하라 뀌우 자. 아하하, 미친 레전드. 미친 레전드야. 하하하, 전차의 팀. 하하하. 야, 왜 동그라미 누워있나 싶었네, 저거. 하하하. 아, 나. 네. 와, 진짜 신의 한수다. 이제 게임하기 싫겠는데. 어. 내가 캐스트해줄게 와, 얌찌다. 못 들어온다니까, 너. 어, 반대로 들어서 와야지. 어, 불러가는 거야? 그러면 거면 뭐. 어쩔 수 없고. 여자애는 새로운 해독기 돌리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저걸 돌리고 있다고? 야. 내가지. 나못 돌려, 그럼. 누가 돌린다? 아상만 맞지만 그치. 너가 잡을래? 응, 음, 바꿔줄게. 아, 근데 내가 약간 욕심나는데, 이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니 아니야 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와 나와 나와 아. 아이씨 야, 새끼 있는데? 아시까이아 이거 뒷군만 냈으면 내가 이쪽까지 와가지고 몸 바꿔준 다음에 졸로 끌고 간 다음에 이거 교수 내보낼 수 있는데 이거 아 교수가 내몸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못했다 어 미친 깜짝이야 <웃음> 이거를 어 실수를 해 우산아 너는 너의 역을 잃은 것이야 와나 플래시 야양무지네양무져 응, 어디가 <웃음> 잘 가고 어? 뭐해 병신아 뭐해 병신아 뭐해 병신아 야이 병신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하는 거야 와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존나 못하네 실화냐 와 말도 안되는와 진짜 말도 안되는 이제 이걸 왜좀무시다 이건 또 뭐야 어허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하지만 그건 의미없어요 그냥 도망간대요 응 얌찌 얌얌찌 아이고 우산 실수했대 내가 아까 실수한거 바로 잡으면 돼 걱정 마 응. 실수 뭐 별거 아니야 응 그쪽으로 안가면 그만이야 굴쌍님 부득감 오네가이시마스 아 그건 아니지 응? <웃음> 아 맞아주는건 아니지 친구야 <웃음> 그거는 안안 안 오네가이시마스 예, 부탁드리지 않았고요 자 흙이기 때문에 거리에 엄청나게 벌려지죠 오 인코스 좋아 하지만 나는 가속을 받고 도망 넘는 척 이런 거 좋아요 중요합니다 넘는 척 넘는 척 하면서 안 넘기 한척 하면서 이쪽으로 가게 부수겠지 <웃음> 너는 내 머리 어?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임마 내가 우산 한두 번해는줄 아냐? 내가 우산 한두 번 해보는 줄 알아? 들어가는 척? 상백 씹어주고 바로 그냥 아, 아 플래시는 좀 <웃음> 아니 플래시는 좀있마 그래 뭐 심리전은 잘해도 플래시는 음. 오바지 예. 오바지? 오 오바지? 오바지면, 은 오치마? 어, 음. 죄송합니다 빨리 안 구해? 어. 달래. 자, 아무튼, 뭐, 이거. 이거, 이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방해하지 말아줄래 그냥? 어, 그냥 가 그냥 야, 나보다 네가 더 위험해 골상아 뭐하는 거야 와 저거 아닌데 와 뭐지 죽음을 자초하는 우리 골상이 음, 아주 아름답습니다 농병 출발 난 나가겠다 이 똥같은 곳에서 탈출하겠어 출발 우리 용병이가 6 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흐흐흐 어. 흐흐흐 어, 뭐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고 잘 보자. 그게 좀 베스트지 위치가 <웃음> 별로 안좋아요 플레시 있거든 이금 <웃음> 나이스 <웃음>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왜안돼 이거 야왜안돼나안돼나 이거 안돼야왜왜서설관 <웃음> 기생이 안돼 미친 거 아니냐고 아, 기생이 안 되냐고 왜어왜안 아, 붙어 아 미친 왜안 붙어 여자애